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씨 없는 포도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씨가 없다 보니까 먹기에도 편해서 어, 정말 한국에서도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예전에 비해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왜냐 이제 한국에서도 재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샤인머스켓이라고 하죠 거봉처럼 생긴 포도인데 당도가 올라갈수록 노란빛을 띈다 해서 일명 망고 포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산맥으로 블랙사파이어 가지포도라고 한국에선 불리고 있는데 마녀손가락이랑 흡사하다 해서 위치핑거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제품 한번 먹으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약간 오이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음,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씨도 없고, 어, 생각보다 살짝 단단한 그런 느낌의 어, 이제 먹을 때도 그렇겠죠? 식감도 조금 더 생각보다는 일반적인 포도보다는 단단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음 제가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 식감이 어 생각보다 약간 단단한 일반적인 포도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고 조금 거봉에 가깝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씨가 없고 씨가 없어도 너무 편하고요 달아요 드셔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거 이상으로 달 거예요 이 포도의 단점 그냥 일반적인 포도보다 조금 비싸다? 그거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솔직히 깔게 없는 그런 과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감도 좋고 달면서또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시원하고 다음 좀 궁금해요 일단 모양으로만 볼 때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게 포도라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다음 가지포도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음둘다 약간 살짝 보라색? 흰색? 그 느낌이 있는 거 말고 좀 뭔가 느낌이 비슷하기도 하네요 음 이거를 이렇게 좀 길게도 한번 잘라 볼게요 길게 자르면 어떤 느낌일지 자 이런 느낌의 모양으로 야 궁금하긴 한데 아 껍질째 먹어볼게요 그럼 다시 확실히 이 블랙사파이어 포도도 정말 달아요 와 샤인머스켓급 그냥 거의 비슷한데? 근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자 다른점은 무엇이냐 제가 느끼기에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큼하게 단느낌이다라면 가지포도는 뭔가 약간 좀 진한 맛이 살짝 뭔가 있어요 약간 뭔가 초콜렛으로 따지면 카카오가 조금 함유된 그런 초콜렛 있죠 뭔가 그 진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조금 함유된 그런 단맛입니다 이 특유의 맛이 있네 약간 그 다른 점이 조금 있네 사실 바지포도를 먹고 샤인머스켓을 먹으니까 뭔가 더 뭐라고 해야되지 깨끗한 맛이야 내가 느끼기에 이거 드셔보셔야지 이 느낌을 알텐데 오늘 이렇게 맛있는 포도 두 가지를 먹어봤는데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제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 포도의 승리는 샤인머스켓 자 이유는 뭐냐 샤인머스켓은 정말 상큼한 그런 포도 맛이에요 블랙사파이어는 조금 더 농익은 그런 포도 맛인데 둘다 맛있지만 가지포도는 조금 가지포도만의 그 특유의 씹을 때 나오는 과즙의 그 맛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살짝 음,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두 가지 포도 다 드셔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준호 같은 경우에는 샤인머스켓이 조금 더 맛있었다 어? 자 그럼 오늘 맛있고 비싼 두가지 포도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